Top down, we i v e 45, wind in our face yeah, no time to think about slowing down fuck yesterday Let's go out to the city, let's girl, got me feeling i my fading away Yeah, it's r i g e now, I think we needin' that long holiday 안녕하세요, 페토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을 겨울 옷들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봄 여름 옷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추위를 정말 많이 타가지고 춥다고 여러가지 껴입으면 불편하고 그렇다고 겨울인데 안 껴입으면 추워서 최대한 간편하고 편안한 옷들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주 동안 구매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다섯 가지 패션 아이템 미니아울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꼼파뇨라는 브랜드예요 무신사에서 구매했고 가격은 할인을 많이 받았 받아서 39,000원 정도에 구매했어요. 지금 무신사에서 할인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장바구니에 계속 이것저것 담고 있어요. 이 브랜드는 드로잉 디자인이 시그니처인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핏은 어깨가 드랍된 오버사이즈예요. 가로가 좀 많이 펑퍼짐해서 약간 부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기모도 들어가 있어요 빈티지한 프린팅이 있어서 츄리닝이랑 같이 막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요 안에 이런 기본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해도 예뻐요 평소에는 츄리닝 바지랑 입고 다니다가 어디 놀러 갈 때는 이런 스커트랑 같이 입어주려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여기 맨투맨에 같이 입은 지브라 팬츠 이것도 무신사에서 구매했고 가격은 할인받아서 34,000원 정도에 구매했어요 브랜드는 10대들이 좋아하는 러브 이스트로예요 소재는 스판이 들어간 벨벳이고 허리 밴딩이 들어가서 정말 편해요 주머니도 있고요 전체적인 핏은 살짝 여유있는 나팔바지예요 저는 하체 통통인데도 바지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너무 딱맞으면 다리가 통통해 보이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다리가 좀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벨벳이 지금 입기엔 딱 좋은데 한겨울에 입기에는 좀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 입을 때는 얇은 네일을 입고 입는 게 좋아요 위에는 이런 맨투맨이랑 같이 입어도 예쁘고 이런 블레이저나 다양한 아우터들 아래에 입으면 편안하면서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을 낼수 있어요 바지 길이는 저한테 너무 길어서 수선했어요 그래서 키큰 사람들도 입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이템은 이 트레이닝 세트예요 이거는 블랙업에서 구매했고요 위아래 따로따로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구매했어요 위에 옷은 나시랑 가디건이 세트예요 세트 말고도 다른 하의들이랑 같이 매치하기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시가 파여있어가지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좋았어요 가디건은 팔이 딱 붙지 않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길이감도 길지 않고 크롭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 바지는 편안한 와이드 핏이에요 길이는 약간 짧고요 짱짱한 밴딩이 들어가 있고 주머니도 있어요 이 맨투맨이랑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쁘고요 어디 나갈 때막 입기 좋은 그런 바지네 번째 아이템은 요즘 많이들 입고 있는 기본 와이드 팬츠예요 저한테 있어서 정말 기본템이기도 하고 편안해서 정말 많이 구매하고 낡을 때까지 입고 버리고로 반복하는 그런 바지예요 제가 와이드 팬츠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우선 핏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재랑 바지 중간에 이런 다림선을 꼭 봐요 소재가 좋고 이런 다림선이 들어가면 바지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아쉬웠던 점은 단추보다는 후크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바지가 좋은 이유는 위에 캐주얼한 맨투맨이나 후드도 어울리고 셔츠나 블라우스 모두 다 입을 수 있어가지고 좋아요 요 가디건 세트랑 같이 입어도 예뻐요 마지막 아이템은 아웃도어 프로덕트 벗기는지예요 이거는 제가 마크 곤잘레스 좋아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써보고 제 머리 사이즈에 잘 맞아가지고 구매했어요 보통 버킷햇은 프리 사이즈더라고요. 제가 머리통이 커서 그런가? 항상 쓰면 너무 딱 맞아서 머리도 눌리고 불편했는데 이거는 써보니까 제 머리에 약간 여유도 있고 편안했어요. 버킷햇은 뭐 아무 때나 다잘 어울려가지고 편안하게 매치하기에 너무 좋아요. 오늘 소개한 아이템들이랑도 다잘 어울려요. 특히 저는 운동하러 갈 때나 머리 안 감았을 때 제일 많이 써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